딱 이만큼 빠졌다 빠진거 별로 티도 안나는것 같다 빠진거 맞나? 아직도 숨쉬기 힘든데 빠진 몸무게만큼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막상 몸에 달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무겁네 저거를 내 몸에 달고 다녔다니 미안하다 내 몸아 이젠 놔주자 너만큼 내려놨다고 팔굽혀펴기가 된다 뱃살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덜 내려가도 바닥에 바로 닿는다 이건 이득 살 빼기 전 팔굽혀펴기 체험을 해보자 잘할수 있어 고작 10kg야 10kg도 엄청 무겁구나. 다시 한번 내려가 봐. 살찌지 말자.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. 앞으로 네포도 남았다.